다써져가지고다 반응해서 지금 c가 24 그러니까 1몰을생산했다그 거잖아요. 음. 근데 지금 16이랑 32 지점 비교해 보면요. 음. b를 지금 12를 더 c 아 b를 지금 16을 더 줬는데 부피는 b가 음. 증가했어요. 음. 그러면은 지금 아, 뭐, c는 a랑 b가 반응된 건데 음. 지금 여기는. 아, 직접 이후에 32, 저기는? 16그 남은 12, 그 증가한게 지금 B의, B의 것이잖아요? 응응 좋아 16g의 부피가 1 2리터인거예요응 응. 그러면 16g의 부피가 12리터니까 A 24에다가 B A가 지금 1몰이 아요지데 A가 처음엔 1몰이었잖아요. 그러면 은 A가 24에 나가니까, B 그걸 따지면, 24리터에 나가 B를 지금 12를 넣었어요. 응. 근데, 지금 C가 24가 생성된 거였잖아요. 그럼 몰수, B가 2대1대2 인 거네요. 맞아, 맞아, 맞아.